<웃음> 어, <안> 되... <multiplayer> like <idade> 안녕하세요, 딱도노입니다. 골프좀비전음을 사용하면서 골프에 부쩍 재미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다양한 실시와 연습모드를 통해 스윙 연습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인데요. 다만 볼을 치지 않는 연습이다 보니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실제 스크린플레이인 투비전플러스와 비전홈의 차이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비교할 CC는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용평버칠CC를 선정해봤는데요. 저는 GND 16.2 평미타수 90타수의 골린이입니다. 투비전플러스와 비교시 10타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교 라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샷. 항상 그렇든 골프 전 비존 오며 티샷은 항상 부담이 없어서 좋네요. g o 어프로치로 최대한 붙여서 컨시드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스윙 플레이트가 훅 라인인데, 아, 이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스윙을 했네요. 비전홈의 18번 홀 마지막 홀입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만큼 열심히 여겠습니다 페어 웨이 아쉽게 투어는 실패를 하고 말았네요 대략 1 0 m 정도의 롱 퍼팅이기 때문에 길게 밀었는데요 비전홈 퍼팅은 실제 퍼팅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내내 이질감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같은 CC에 두 번의 라운딩을 마쳐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확실히 비전홈은 정타 위주의 샷 세팅으로 드라이버와 아이언 샷의 안정감, 그리고 거리의 우위를 보여주는 반면 퍼팅은 직전 홀처럼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아주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토비전 91타, 비전홍 89타로 3타 차이로 보였습니다. 퍼팅 개선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골프존 비전홍입니다. 높은 관심만큼 애정과 불만으로 가득한 와티즈 게시판에 리뷰들이 눈에 띄는데요. 초기 배송지원과 미니 PC 교체 및 일부 파손에 대한 물만이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스크린 업계 1위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한 중 10월 19일자 개선 업데이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초기 오류로 지적되어 온 퍼팅, 비거리 인식에 대한 개선 및 유저들이 요청한 멀리건 무제한의 편의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저희비전음 리뷰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나겠습니다.